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어, 일본어이 아홉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어, 자, 계속해서요 어, 태형을 활용 어, 태, 사용한 표현 음,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이거죠. 태이마스. 음, 자, 형에다가 동사 태형에다가 이마스 연결을 시킵니다. 음. 태형의 뜻이 원래 어, 뭐, 하고, 뜻이죠. 근데, 이마스가 있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랑 똑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에, 에, 거의 비, 비슷하게 씁니다. 음. 자, 일단, 음, 94쪽에 음 있는 거 있죠. 94쪽에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3번. 지카鉄で 음. 라디오を 聞いています.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죠? 음 聞く, 듣다. 어, 대형으로 바꾸고 어 聞いています. 두 번째. 해야 돼 망가오기 때 입니다. 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음, 다음에 아니,私は 호텔에 돼 살아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아, 하타라크가 일하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응, 음, 자, 94쪽에 있는 거예요. 응, 음, 자, 다음에는 응, 음, 자, 이거는 뭐, 어디에 있냐면 음, 교재 에, 98쪽에 있습니다. 응, 음, 자, 연습 문제죠. 아이, 자, 이마 何をしていますか? 어, 아, 교재를 보면요, 어, 山下さん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 예, 그렇게 나와있죠. 응. 今が 지금이라는 말이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응. 자, 예를 들어, 어, 지금 어, 이거 사진 보면 알겠죠?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응. 그러면,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공원에 사진을 撮っています. 토르를 대형으로 그냥 바꿔서 이마스 붙이면 됩니다잉. 음. 자일번일번 문제는 린상과 이마나니어시테이마스가 린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게 있죠. 에, 집에서 t v 를 보고 있습니다. 이우치대테레비오 미대 이마스 그렇죠? 미르의 대형. 미테가 되죠. 음. 이 이어서 하이. 今何をしていますか妹さん。죠。妹さん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 아, 응. 이건 목욕하고 있습니다. 가 답이 되는데. 자, 오후로. 이게 목욕당입니다. 목욕 그러니까 목욕당. 니가 한국어로 말하면 에 대잔트는 조사죠. 음. 그리고 하일은 좀왔네요 하일의 원래 뜻은 음, 들어가다입니다. 들어가다. 음. 그죠? 어,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 목욕탕에 들어가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목욕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음, 자 이렇게 됩니다. 하이 에, 목욕하고 있습니다. 오후로니하이떼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하이르예요. 하이르. 음, 자 하이르가 대형로 바꾸면 하이떼가 된다. 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하이르 는요, 1, 2, 3그룹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루로 음. 끝나죠. 네, 바로 앞에 글자가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것은 어, 이거는 이그룹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이루가. 어. 근데 이그룹이었으면요. 아까 미루의 대형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루가 이그룹이죠. 미루의 대형은 미에입니다 작은 투가 안 들어가요. 음. 그래야 되는데 이건 트가 들어갔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하이르가 어, 이 그룹처럼 보이지만은 1그룹이다. 어, 그런 예외라는 거죠. 예외. 어, 그런 게몇개 있어요. 어, 처음에 나은, 나온 거 초, 어, 처음에 나온 거는 이거 카에르죠. 카에르. 가엘. 돌아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카에르. 음. 이거는 이것도 루로 끝나죠. 어, 에로. 어, 그 앞에 글자 에니까 에당이 음, 그룹이다. 근데 예외다, 일그룹이다. 그런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 이그룹처럼 보이지만 일그룹인 에, 동사가 있어요. 꽤 있어요. 어. 근데 그 마, 많이, 여기까지는 많이 안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하이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이, 자, 에, 마지막. 음 이마, 나니오시테이마스카? 온갖 오 키크 방에서 음악을 듣다. 어. 그러면 방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니까 해야 돼 온갖 오 기대임스. 죠? 자 키크에 때형 기대요. 이건 많이 들립니다. 응. 자 이건 뭐 시험 뭐시오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막 이건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노래 있죠? 저번에 수업 시간에 소개한 우쯔르때 누무분데 그이테, 그, 그이테죠, 그이테, 응, 그이테. 기키테가 아닙니다, 응, 기이테입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응. 자, 일단, 이런 것도 있고요. 응. 그리고,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어, 108쪽 보면요, 어, 2번, 응, 교재에 보면요, 여기도 데일 테이마스, 어, 테이마스의 상태용법이라는 게나왔는데 자,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응. 산태는산태죠 응. 근데 약간 아까 소개한 거는 뭡니까 사진 찍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랑 똑같이 씁니다만은 이거 산태연법은 약간 일본어 하고 한국어 하고 테이마스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가 일치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응. 자 어, 182쪽 보면 요뭐 어, 많이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만 요 어, 그거 보기 전에 아 그거를 보는 것보다 이게 일단 이거 봅시다. 112점. 112페이지 밑에 ください. 112페이지. 자, 여기를 보시면요. 어, 막 이거는 좀 교재하고 단어가 바뀌었지만요. 교토. 교토에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게용이 나와 있어요. 교토는 지명입니다.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음. 자. 어, 자, 이거는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제한거는 이거는 뭡니까? 부산. 부산 여러분 살고 있는 부산. 근데 부산이 숨으 하면 숨으가 살다입니다. 살다. 어. 부산에 살다라는 말이죠. 어. 근데 자, 부산이 숨데 이마스까 하면 부산에 살고 있습니까? 막 이상하지는 않죠. 음. 그래도 보통 부산에 살고 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한국어는 부산에 삽니까? 어.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일본어는요. 부산이 스미 마스카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 가돼버리냐면 살겠습니까 가돼버리는거야 그러니까 어, 이 산대 연법이라는 것은 일단 이사 왔죠 이사, 아마 이사, 오, 이사 오지 않아도 되지만 살게 되죠 어, 살게 되고 그 살, 살고 있는 게 계속 하는 거그산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어, 그런 것도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어디 사, 삽니까? 사십니까? 물어볼 때는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거예요 순데이 마스까? 그러면 대답. 부산에 삽니까? 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할 때는 네, 부산에 삽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이에 부산에 순데이 마센. 아니요, 부산에 안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이건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에, 이마 이건 이런 질문 을할 때는 많이 없지만은 어디 삽니까는 많이 물어보죠. 어. 그러면 여기 도코니 산데 이마스가 물어보면 되는 거. 그럼 대답은 부산에 산데 이마스, 창원에 산데 이마스, 울산에 산데 이마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일 번. 음, 지雨 비가 흐르고 있습니 아매가 흐르 비가 오다 입니다 아 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오고 있습니다 하이 아매가 후때이 마스 이에 밤에 가후때이 마센파녀 비가 올거 있지 않습니다 마이는 한국어랑 똑같네요 이거는 그렇게 뭐 단어만 외우면 다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름이 없지만 다음에 3 2번에 있는 거결혼 시대이 니까결혼콘 슬가 결혼 하다 입니다 음아 그까 아 한국어로 물어볼 때 "결혼했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건 직역하면 결혼しています가 "결혼하고 있습니까?"죠. 어, 이상하죠. 그래도 일본어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결혼했습니까? 가 이건 이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그러 질문 받으면 "하이, 결혼しています." "이에 결혼していません."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 조금 다르죠. 네, 이건 똑같습니다. 学生証持っていますか "학생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층을 가지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음. はい,持っています. 예, い持っています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일단, 더 있지만, 은 어, 아홉 번째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